이 가정법입니다. 일단 조건문이란 말이 있고 가정법이란 말이 있는데 어, 해석할 때는 비슷해요. 만약에 뭐뭐 하면 어떻다라는 골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조건과 가정의 차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어, 어, 반대냐 실제 일어는 일과 반대냐. 그차이예요이단는 뭐, 생긴 모양을 보면, 만약에 뭐 하면이니까, if절로, if를 시작을 합니다. if는 접수하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가 오지. 만약에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는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가 달라졌지. 동사의 시제가. 네? 조건론에서는 현재를 썼는데, 예, if절에 if가 접속사를 쓰였을 때 과거를 쓰였어 또는 과거완료를 쓰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war 라든지 h 드 a d b e n 이라든지 뭐, went 라든지 또 h 드 a d seen, 뭐, h a d eaten 뭐 많죠 그러니까 과거나 과거완료가 왔다면 그걸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은 뭐를 가정법이라고 하냐면 이미 일어난 일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 근데 만약 100점 맞지 않았다면 내가 어 지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만약 지각했다면 또 지각한다면 이렇게 실제 일어난 일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로 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럼 조건문은 뭐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면 이제 내일 눈이 온다면 겨울이면 네가 내일 늦게 오면, 내가 내일 늦게 일어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그런 거를 어 표현을 조건이라고 그래 조건을 한다 그러지. 만약 뭐라는 한다면, 이라는 조건. 그런 거는 그냥 조건문으로 따지지 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왔을 때 가정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를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절도 달라요. 주절은 뭐 will이나 can이나 may나 이렇게 조동사의 원형이나 뭐 미래형이 올수 있어요. 순정이 올 수도 있겠지? 근데 항상 가정법은 would, could, should, might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요. 그게 제일 큰 차이야. 그래서 조동사, 그러니까 주절에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아 이거는 만약에 어떤 다면 뭐, 뭐, 할 텐데,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짜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거짓으로 정한다는 소리거든. 가설이라고 들어갔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지. 그런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이때 나중에 보면 더잘 이해가 될 텐데, 이때 여기 설명해 놓은 걸 볼까요? 조건문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를 봐야 돼요. If I have some free time.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 그치만 시간이 나면, I got o see you. 너 만나러 갈게. 그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근데 가정법은 이미 다 일이 일어났어. If I had some. 내가 시간이 있다면, 없는 것 뻔해. 없어, 없어. 시간 없어. 근데, 그래도, 만약에 있다면, 예, 뭐, 역사적인 사실을 가정할 때 하는 그런 거죠. Some f r time. 내가 시간 있다면 너를 보러 갈 텐데 못 가. 예. 그런 거를 불가능한 거. 이미 일어난 일 또는 기정사실.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반대로 할 때. 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과거 완료의 차이가 있겠지? 있겠죠. 과거 할 때는 지금 현재 사실이 반대고,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 반대예요. 그거 이따 다시 또 자세히 할 거니까 우선은 조건문이 뭐고 가정법이 뭔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현재로 이 후절이 현재로 돼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야 아직 모르는 일이고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대고 적어도 과거다 물론 과거완료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자기의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어, 나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이렇게 돼서, 같은 사실이지만, 하나는 가정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는 예,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If Korea is unified, Japan will change its attitude.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일본은 그, 그 자기 태도를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쓴 글이지. 한국이 만약 통일이 되면 일본은 자기네 태도를 바꿀 거야. 근데 이거는 네, 한국이 통일이 되지 않는데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일본은 태도를 바꿀 텐데 통일이 안 되기 뻔하니까 태도를 바꾸지 않아. 이런 내 속뜻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겉모습만 봐도 아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이 글쓴 사람의 의도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게 있어요. 가정법은 예전에는 현재도 있었어. 근데 이제 쓰지 않고 이게 조건문이 돼버렸고요 시험에 나오거나 우리가 해석할 때 헷갈리는 것들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입니다. 예. 과거는 if절이 If, 그러니까 가정법은 항상 if절과 주절이 있어요 네, if절을 조건절, 가정절이라고 하고 주절을 귀결절 이렇게 도 얘기하는데 조건절, 가정절에는 과거가 쓰이고 과거 완료가 쓰였을 때 시제가 달라 그러니까 과거가 쓰였으면 현재를 반대한 거고요 현재 반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직설 그러니까 실제 그 가정법에 여기 과거가 쓰였으면, 동사가 과거가 쓰였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현재는 얘기고, 과거 완료가 쓰였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과거, 과거란 소리죠. 예. 한 시제에만 앞당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면, 가, 가정법일 때, 과거면, 아, 현재구나. 과거 완료면, 과거구나. 그거의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는 얘기. 예. 일다 가정법 미래는 수거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좀 해석할 때 필요한 건데 만에 하나라도 뭐 혹시 하나라도 0.00001%의 가능성을 두고 하는 얘기 그래서 물론 형태도 좀 다릅니다. 예문, 예문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공부 좀 정리해 두시고